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벤 여러분. 어, 어, <웃음> 안녕하세요, 인벤, 인벤 유저 여러분. 하드게이머를 캐리하는 IT 제조사. 저 태쿠레입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과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웃음> 저희가 인벤에 들어오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요 이제 많은 게이머들이 함께하는 커뮤니티인 만큼 저희도 게이머분들을 캐리하면서 앞으로도 재미있는 소식과 그 유익한 정보로 여러분을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저희가 조택 입성 기념으로 간단한 이벤트를 준비해봤었는데요 이벤트 내용은 바로 저희 조택코리아 그래픽카드를 이용해서 어떤, 게임이, 어떤 게임을 하고 싶은지에 관해서 저희가 이벤트를 진행해봤어요 네. 영웅씨는 혹시 어떤 게임을 주로 음... 하시나요? 지금도 제가 주택 그래픽카드를 사용하고 있지만 아직 9 0 0 d 때문에 아직 프로업으로 돌려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버워치를 하고 싶습니다 네 1060이면 충분하죠? 충분하죠 네. 좀비 네. 씨는 <웃음> 어떤 게임 하고 싶으세요? 어... 저는 예전부터 피파 온라인 3를 <웃음> 굉장히 애용하는 유저라서 오, 네. 엄청난 고사양 게임이죠 네. 일0 9 0으로 네. 저는 피파를 아직 해본 적이 없는데요 네. 어, 프로. 피파는 프로그로 충분히 돌아가고 습니다이 네. <웃음> 밖에도 지뢰찾기를 하고 싶다는 분들 그리고 웹서핑하고 싶다는 분들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투, 신청을 해주셨는데요 무려 2500명이나 되는 분들이 참가를 해주셔서 저희가 어제 그 당첨자분들 리스트를 칼로 정리하느라 정말 너무 힘들었습니다 <웃음> 여기에 다 이렇게 니으로무 <웃음> 얼마 안돼 보이는데 네, 어마어마합니다 <웃음> 정말 힘들었어요 네. <웃음> 그래서 원래 저희가 이걸 어제 당첨자 14일 날 발표를 하기로 돼 있었는데 저걸 잘했는데 시간이 생각보다 너무 오래 걸려서 부득이하게 오늘 당첨자를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네, 저희가 늦어가지고 죄송한 의미로 추가 10분에게는 주택 마우스 장패드를 같이 드릴 거니까요 네, 많은 기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추천 방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여기 담겨있는 여기 모자 안에 있는 리스트에서 저희 영미씨랑 제가 번갈아가면서 한 명씩 뽑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간단하게 10명을 뽑고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이걸 공중에 다 던지면 영미씨가 공중에 서 하나를 집어서 바로 이 그래픽카드를 증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060의 주인공은 바로 이번에 네, 결정이 되니까요 끝까지동 영상 놓치지 말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뽑아볼까요? 아이고 아이고 <웃음> 이 네, 낙이기 때문에 네잘 섞어서 보지 않고 네안 보고 저희가 네. 할 겁니다. 저부터 한명 뽑아볼게요. 네. 누군가요? 코맨 코맨님, 네,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첫 번째 당첨자 되셨고요. 자두 번째 당첨자 뽑겠습니다. 중고차 삽니다님 축하드립니다. <웃음> 중고차 삼미단님, <삽니다> <웃음> 네. 네, 저도 한명더뽑되셨던가 으아 <웃음> 이름이 어려우셔 으스응기님. <웃음> 응스응기님 응, 응, 축하드립니다. 숯, 응, 기니. 네, 자, 네 번째 당첨자는 네 도라리스님 축하드립니다. 도라리스님 네 당첨되셨고요. 다음 다섯 번째 당첨자는 네, 네 오십데이즈님. 5 0데이즈님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다음 여섯 번째 당첨자는 네. 생기의 전사님 축하드립니다. 다음 자. 일곱 번째 보겠습니다 빨리빨리 뽑요네 빨리. 네. <웃음> 아, 둘째 집는안 돼요 어린린님 축하드립니다 네. 아, 다음 여덟 번째죠? 네 하늘 저 편의 님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오, 오. 축하드립니다 다음 <웃음> 저희 막 이런 거 아홉 음, 번째 나중에 편집해갖고움짤로막 만들고 그러시면 안 돼요? 아, 그런 관지는 아니실 거라 생각니더 조이 오프 리... 오프... 아, 조이 오프 라이프 네? <웃음> 아, 이 붙어있어서 아... 더... 더 조이 오프 라이프 네. 네, 마지막 열 번째죠? 언홀리 님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한 분. 네. 잘. 네. 열번을 제외하고 네, 마지막 그. 이거 뒤집어져 있네요. 언홀리 님이 뒤집어져 계셔 가지고 네, 언홀리 님 맞으시고요. 자, 아, 이제 마지막 한 분에 손. 제가 이제 골중에 그 던지면 용씨 하나 집어 주실 수있니다 네. 네. 잘 잡으셔야 돼요. 네. 잘이잘 잡으셔야 돼요. 하나도 빠지지. 예엣토비토님예엣토님 이엣도, 축하드립니다! <웃음> 축하드립니다! 예엣토님 g t x 1060 m p 3기가에서1 <웃음> 0 6이 되었습니다! <웃음> <웃음> <웃음> 축하드립니다! 네. 어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시청해주시다니 너무 감동스럽네요. <웃음> <웃음> 네. 저희가 주택 이렇게 인벤트 입성을 한 이후로 2,500명이나 되는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저희 진짜 너무 감동받았어요. 네. <웃음> 저희가 앞으로도 재밌고 또 유익한 이벤트 그리고 정보로 여러분께 언제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이벤트도 기대해 주세요. 안녕. <웃음>